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요리 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아침에 듣는 요리 문답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은 계속해서 21문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스무 번째까지의문답만으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교리들은 다 다루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 자체도 20번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더 심화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교라든지 또 다른 성경공부들의 기회를 통해서 이 요리문답들이 계속해서 다 다루어지고 또이 속에 숨겨진 보화들이 여러분의 의의와 거룩과 생명과 영광 그리고 이생애에 자랑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답, 성경의 진술에 기초한 문답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말들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요.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실 인간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으니까 그 원인만 제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되겠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저 논리적인 귀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리 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이 가르침이 그저 그런 논리적이고 기계적인 종교는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래문답의 대답을 보시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만 살피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모토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란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데서부터 논쟁의 소두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 딱한 가지, 예수만 안 믿으셨어요. 그 할머니는 천국에 갔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원하십니까? 정답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라 것이지요.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없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 라고 기도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악한 사람들의 손에 빠져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는 것은 비록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만한 위대한 일들이 그리스도 에게서 일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끼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흔드는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저선하게 사셨다가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라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라 이유만으로도 지옥에 가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할머니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누가 도대체 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께서 예수를 알게 되셨다면 우리는 그가 안 믿었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녀는 반드시 천국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요리 문답의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생명의 수여자로 지목되어 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들판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도 같,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를 받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햇빛을 받았던 가라지는 결국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도 그 햇빛의 고마움도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